영화는 무거운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파도와 잠들어 있는 여성의 얼굴이 교차되며 보여지는데요. 정신 잃은 이 여자는 미지의 공간에서 깨어나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칠흑 같은 심연 위로 거대한 곡면이 보이고 아슬아슬한 곡면 끝에 누워 있는 여자 여자의 얼굴과 손톱이 빠진 듯 피가 묻어 있는 손 그리고 피로 물든 운동화와 파도가 반복되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찾은 여자는 이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놀란 여자가 움줄거리자 몸이 그 아래로 쏟아져 내리려 합니다. 발밑의 어둠에서는 이상한 갱음이 들리고 올려다본 위는 올라갈 수 없는 이상한 구조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여자는 한 손을 짚고 불편한 다리의 위치를 바꿔보려 하지만 이내 미끄러지고 마는데요. 그녀는 이미 많은 상처로 버티기 힘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처입어 쓰라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고통을 참아내고 피가 흐르는 점막의 오른 손바닥으로 미끈거리며 까칠까칠한 벽을 짚고 온 힘을 다해 위로 힘겹게 올라가 봅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올라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저 반대쪽에 생긴 핏자국은 무엇일까요? 여자는 올라간 거리보다 더 많이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고 반복되는 시도와 실패, 그런 순간마다 건너편 벽에는 핏자국이 늘어가고 높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엎친 데덮친 격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비로 인해 더 미끄러워진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여자는 소리를 질러보지만 공허함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여자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목걸이를 손에 감아 벽가의 마찰로 올라가기를 시도하는데 그 순간 한 번에 화면 전환 후 여자는 사라지 며영화는 빈 미지의 공간을 비추고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단편 영화 커브입니다. 팀 이건 감독이 2016년에 만든 공포 영화인데요. 대사가 단 한마디도 없지만 영화는 몰입도가 굉장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자신의 자전적 경험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를 보며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감독에게 내 발밑에 지구가 입을 벌리고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하루종일 추락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었어 라고 얘기했고 감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한 번이라도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본 사람이라면 이 절망을 넘어 멸망에 가까운 짧은 영상에 충분히 몰입될 것 같은데요 근래에 본 단편 영화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공포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쉽지만 그곳을 나오기 위해 어렵게 발버둥 쳐야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보는 이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열린 결말인데요. 아무래도 감동이 결말은 우리에게 맡긴 것 같습니다. 아마 저였으면 일어났을 때부터 요란하게 깨서 처음부터 떨어졌을 것 같네요.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이라는 녀석에 빠지지 않도록 저 망고도 좋은 영화리뷰와 재밌는 소식으로 매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유감이라는 녀석에 지지 마시고 항상 웃을 수 있는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영화의 결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